안녕하십니까 이천호구동입니다 먼저 음식점을 찍은 그 이유는 이 토지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는 국수집인데요. 이 국수집이 할머니가 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자제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격도 싸고 맛도 괜찮길래 혹시 양평 오실 게 있으면 한번 들리 들리셔서 맛보시면 어떨까 하는 취지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 토지의 개략적인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은 448평이고요, 평당가 110만 원으로 저렴하게 나온 토지입니다. 그리고 이 토지는 국수역을 차로 8분이면 갈수 있는 위치에 있고요. 계획관리에 지목은 현재 다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용은 대추나무를 심어서 밭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서면인데도 청계리는. 안쪽에 위치해서, 동네가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본 토지 기본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도를 보시면은, 밑부분이 울퉁불퉁한데 현상상으로는 반듯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 밑부분은 보강토 작업을 해서 면적을 제대로 찾으셔야 될것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적은 448평이고요. 계획관리지역이라서 건물 용도는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목은 현재 답이고요. 공시지가는 평당 35만 5천 원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땅의 위치 정보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속 제가 강조했듯이 이, 이 땅은 서울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있는 토지입니다. 먼저 국수역부터 말씀드리면 국수역은 뭐 거리로는 직접 차량 거리로는 4km 정도 나오고요. 차량으로 한 8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여기보다도 더 빨리 가는 길이면 8분은 사실 안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서울 오시다 보면 뭐깜깝 있었던 그뭐 양수리도 나오시면 되는데요. 양수리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 거리로는 13km 정도 나오고요. 차량으로는 21분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더 나가자고 하면 이제 하남시청까지 한번 재건 건데, 하남시청까지는 이제 차량 거리를 차량 거리로는 25km 정도 나오고요. 소요시간은 34분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 이제 서울로 들어가서 잠실역을 기준으로 보면요. 거리로는 한 36km에서 37km 정도 되고요. 차량으로는 58분 정도 걸려서 1시간이 안 걸리는 거리입니다. 서울서 서울 출퇴근 하다보면 국수리 고개를 넘느냐 안 넘느냐 이거는 체감적으로 차이가, 차이가 크거든요 근데 이 땅은 국수리 고개를 넘기 전이라서 서울에서 멀다고 느껴지지 않는 토지입니다 소개시켜드리는 토지는 서울 접근성이 좋은 토지이고요 그리고 가격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저렴하게 나온 토지입니다. 그리고 주변 산세나 주변 건물로 봤을 때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위치하는 제가 볼 때는 아주 괜찮은 토지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